이 물그릇대를 타기만 하면, 어린들도 어린이가 된 심정입니다. 한번 타고도 성차지 않아서 두 번, 세번 타겠다고 승계를 어애내리는데 청년들은 물론이고, 중년들과 늘부들, 요성들까지도 저하는 기제입니다 좀 전에 이물고기물 미끄럼대로 한번 타보았습니다. 그런데 다시 타먹었을 뿐 충동을 구매할 수 없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정말 하늘 나는 것 같습니다. 육남 물놀이장에 와서 수영을 하니 이 마음이 한없이 거뜬하고 힘이 막 섰습니다. 앞으로 강성국가건설에내 족구 기여하겠습니다. 이 무더운 여름술이 여기 물놀이장에 오니 미끄럼제도 타고 수영도 하니 정말 기분이 좋고 상쾌합니다.